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세련된 카드 뉴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쁜 캐릭터 그리고 텍스트들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카드 뉴스를 만들어야 될일 정말 많으시잖아요 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은뭐 SNS를 담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카드 뉴스를 예쁘게 만들어야 되나 항상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미리캔버스라는 서비스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그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이질샘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일단 미리캔버스라고 하는 서비스는요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디자인 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인터넷에 들어가기만 하면 가입만 하면 누구든지쓸수 있는 디자인 툴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가입부터 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은 여기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는 슬라이드가 나오게 되고 왼쪽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쓰실 수 있어요 여기 왕관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유료이고요 왕관 표시가 없는 것들을 일단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모든 템플릿을 눌러주시면 여기 아래쪽에 카드뉴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카드뉴스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 이렇게 카드뉴스 디자인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기업 비즈니스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기업 비즈니스용으로 쓸수 있는 다양한 카드뉴스 디자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는데 오늘 저랑 같이 실습해 보려고 하는 디자인은 우리 동네 프랜차이즈가 사라진다고 하는 요 부분입니다 이걸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디자인들을 보실 수 있게 되는데 일단은 이 템플릿으로 덮어 쓰기를 눌러 줄게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덮어 씌어진 이런 카드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쭉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오 좋아요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여기 있는 이 디자인들을 하나하나 같이 바꿔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주제를 뭘로 하고 싶냐면 2023꼭 해보고 싶은 네가지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작을 할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좀 좋은 단축키가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작업을 하려고 할때 자꾸 뒤에 있는 것들이 자꾸 움직이거나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안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잠금이라고 하는 것을 해 주실 수 있게 돼요 이걸 잠금을 어떻게 하느냐 Ctrl L 키를 누르시면 이것이 회색으로 바뀌면서 오른쪽 하단에 잠금 표시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해 주실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이것만 선택이 되겠죠 꼭 하고 싶은 이라고 하는 이 부분만 제가 글꼴을 굵은 글꼴로 바꿔 주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 보면 사용 중인 폰트라고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줌마켓 센스 볼드로 이렇게 바꿔 볼게요 자 이후에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캐릭터를 바꿔 주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캔버스가 정말 좋은 게 이런 캐릭터 일러스트가 정말 세련되고 예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바꾸고 싶은 캐릭터를 선택해 주시면 왼쪽에 키워드 정보와 함께 비슷한 요소 찾기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여자 또는 고민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 볼게요 고민을 눌렀더니 이렇게 고민과 관련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또 왕관 표시가 없는 것들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캐릭터를 선택하면 여기에 바로 삽입이 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삽입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것을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서 캐릭터 쪽으로 가지고 오면 이렇게 삽입을 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어때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를 삽입을 해 봤어요 자 그러면 뒤에 이 이미지까지도 한번 삽입을 해 보고 싶은데요 뒤에 있는 이 이미지는 음, 뭐 하고 싶은 네가지의수영이 뭐 있다 그러면은 바다 검색해 볼게요 바다에 관련된 이미지가 나오죠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거 이거 선택해서 이미지를 대체하게끔 이렇게 삽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삽입을 하니까 이렇게 뒤쪽에 삽입이 됐는데요. 자 여기 위에 보면은 지금 뭔가 좀 모양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미지를 크게 키워서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이미지의 투명도를 조금만더 얕게 이 정도로 보일랑말랑하게끔 바꿔줄게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런 것들 다 삭제하면 수십 간에 완전 세련된 또 완벽하게 다른 카드 뉴스 디자인이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죠. 자, 이렇게 표지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렇다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도 수정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도 더블 클릭하셔서 하나하나 수정하셔도 좋고요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이런 틀 같은 것들을 미리 컨트롤 L을 눌러서 잠금을 해주셔야지만 수정할 때 불편하지 않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을 바꾸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일단은 삭제하고 다른 카드뉴스 디자인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 볼게요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템플릿을 눌러주시고 이 카드뉴스 말고 다른 카드뉴스를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 누르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들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죠. 자, 이런 거 좋네요. 자, 여기 있는 이 디자인 너무 좋다. 여기 있는 이 텍스트와 배, 배치가 너무 좋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한번 선택해볼게요. 선택을 하면 여기 덮어쓰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 무시하시고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이것들만 선택해줄게요. Shift 키 누르신 채 선택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Ctrl C 눌러줍니다. 복사해서 뒤로 돌아가게 해줄게요. 뒤로 돌아가기 Ctrl Z 누르셔도 되고요.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이때 Ctrl V를 누르면 여기에 제가 방금 전에 복사했었던 내용이 그대로 붙여넣기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색상들만 원래 여기 기존 색상들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색상 바꾸는 거는 색상을 바꾸고 싶은 요 자료들을 선택하셔서 색상을 이런 것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추천해주는 요 색상으로 바꿔주시기만 해도 만들어 주실 수 있기도 하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카드뉴스를 하나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여러분들의 사진이나 또는 인물 사진 같은 것들이 하나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인물 사진을 어떻게 집어 넣느냐 자 여기 사진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취미를 선택하고 음 아니면은 그냥 사람 자 여기 보면 활기찬 아이들이라고 하는 곳에 더보기를 누르면은 활기찬 아이들에 관련한 여러가지 사진들도 많이 나오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그냥 선택해서 관련 주제에 맞는 것들 여기서 넣어주시면 되죠 좀 애매한데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넣어서 만들 어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모든 자료들을 이제 저장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상단 부분에 있는 다운로드를 눌러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웹용 PNG 형태로 빠른 다운로드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자료들이 한꺼번에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가 될 거고요 이렇게 열어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진 자료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어떤가요?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아주 손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미리 캔버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활용해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꼭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